오늘 어제 매치하면서 좋았던 게 뭐가 있나요? 아, 저는요, 지금, 어, 방에 있던 김치 냉장고가 네. 주방으로 나와가지고요. 너무 좋아요. 아, 맞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가구 배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 당첨된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행운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네. 감사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첫 집을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요. 저희 언니가 어떻게 가구 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분위기가 틀리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요. 그러면 집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서 좀 애로사항 같은 건 혹시 있으셨나요? 이쪽 방에 냉장고가 이 네. 부엌이 좁아서 냉장고를 네. 안에다 었거든요 그런데 네. 방에다가 들여놨더니 좀 불편하고 네. 요즘에 이사 올 때는 저게 최상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음. 아닌 것 같아서 음. 오늘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는 가구 같은 게딱그 자리에 탁탁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조금만 이제 옮기고 손만 좀 보면 될것 같고요. 본인이 원하시는 거 어떤 식으로 해드렸으면 좋겠는지 저는 네. 어, 거실에서 생활을 많이 하니까 네. 부엌을 깔끔하게 보이게만 해주시면 될것 음. 같아요 안에는 이제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 가구 배치에 대가지고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만 이렇게 손만 보면 가구 배치만 좀 다르게 하고 하면 집이 더 넓어 보이고 깨끗해 보이거든요. 음. 여러분, 어떻게 기대가 되시죠? 그러면 네. 우리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저쪽에 있는 냉장고 있죠? 네. 네. 갔다가 그게 저 위로 들어가고 이게 밑으로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이쪽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사이즈가 여기까지였다. 아, 네네. 네. All okay. right. 이렇게 하면 네. 이거 어떻게 찾겠어요, 옷을? <웃음> 응? 이렇게 있잖아요. 아니, 이거를 정리할 때도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네. 계절별로 해야 되는데 이건 겨울 거잖아요, 네. 겨울 거. 검정색은 검정색끼리, 베이지는 베이지색끼리. 계절도 계절대로 분리돼야 되는데. 기건 네. 지금 겨울이죠? 네네. 네. 여기까지는 겨울이에요. 그리고 겨울까지 을해더라도 이렇게 컬러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코디하기가 굉장히 멋있지 <웃음> 어? 옷걸이도 덜어놓을 때캔는안되고 네. 옷을 잠가야 돼요? 잠가야지 어. 옷이 <웃음> 가지런히 되잖아요 이게 하나라도 닫혀져 있어야지 옷이 가지런히 정리가 되죠 네. 되었습니다 어. 이거는 좀 두꺼운 옷이네. 그러면 봄이나 가을 옷을 이렇게. 이거는 겨울옷. 네. 이거는 가을 쪽에 입을 수 있는 거. 이거는 지금 여름. 근데 그리고도 컬러도 이안에 맞춰서. 네. 블랙은 블랙끼리, 베이지는 베이지끼리. 이것도. 화이트는 화이트끼리. 어때요? 감사합니다. 너 훨씬 더 다지런하고 깨끗하죠. 네. 계절별로 분리시켜서 딱 겨울하고 가을하고 겨울, 여름, 그렇죠. 이렇게 해놔야 돼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가구 배치를 좀 여태까지 보셨는데 어때 느낌이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저희 언니가 이거 하면서 느꼈던 점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구 배치는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처음에 얘기한 식으로 그 줄자나 아무 자 같은 걸로 갖다가 거기에 맞춰서 사이즈만 음, 들어가면 맞아요. 옮기고 사이즈. 예 맞아요. 그러면 되거든요. 또 마음에 안 들면 다음 번에 또 다른 자리로 또 옮기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좀 하면서 굉장히 또 기쁘셨던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장소 제공해 주셨고 그래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죠. 하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